요절에서 29절에서 3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34절. 우리 다 같이 펴서서 우리 한 절씩 우리 목소리를 크게 내어서 같이 성경을 봉독합니다. 교독합니다. 이튿날 요하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야 함이라 하니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아멘 자 우리 어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옥토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게 하면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알렐루야 네. 오늘도 제가 어 길가밭이 아니라 돌짝밭이 아니라 가시밭이 아니라 옥토를 바라보고 설교하는 복된 설교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음. 어 지금부터 딱 10년 전이네요 2011년도의 여름에 어, 우리 교회에서 단기 선교를 중국 심양 쪽으로 갔습니다 처음 중국에 단기 선교를 갔는데 거기 중국에 사는 조선족 어, 교인들을 대상으로 알파코스도 하고 또 인카운트 코스도 하고 그렇게 이제 하려고 갔는데요. 알파 코스를 하는 장소가 자그마한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알파를 시작 하려고 하는 찰나에 공안들이 덮쳐가지고 그냥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이곳저로 다 도망가고 그 숨고 그래가지고 알파 사역도 캔슬되고 인카운트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심양 좀 시골 쪽에 있는 지하 우리 그 조선족 어, 우리 목사님이 운영하시는 신학교가 자그마한 신학교가 그그 신양 그 시골 쪽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우리 있으면서 그 신학생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지내다가 그 주일날 신양온누리교회에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갔었습니다 네. 그 신양에도 서울온누리교회가 그쪽에 개척을 해서 또그 온누리교회에서 파송한 목사님이 그곳에서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배를 참 은혜스럽게 드리고 광고 시간이었는데 뜻밖의 하용조 목사님의 부고 소식을 제가 그날 들은 거예요. 오랫동안 암투병 하시다가 일찍 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그 광고를 듣는 순간에 제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에 하용조 목사님의 그 삶과 목회와 말씀은 제게 엄청난 영향력이었습니다. 일종의 저는 어, 하영주 목사님을 제목회 멘토처럼 그렇게 섬기고 매주일 선포되는 말씀을 빠짐없이 빠짐없이 듣고 내 것으로 새기고 하고 있던 그때에 목사님이 일찍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고 제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하영주 목사님께서 오늘 리교게에서 발인 예배 하시는 그, 하는 그 장면의 영상이 오픈되어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 주일 설교 영상이 또 오픈되어 있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그 마지막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강단에서 선포되었던 그 말씀을 제가 지금도 제 귀에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날 마지막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부분인지 제가 한 부분을 그대로 옮겨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성령님께 귀회를 드려야 합니다 성령이 이끌어가고 성령이 지배하는 삶이 신앙생활의 전부입니다. 목회자이든 평신도든 예외없이 성령님께 묻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 의존적인 삶을 용의하지 않는다면 그를 진정한 크리찬이라고 할수 없습니다. 이슬교가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목사님은 생사를 넘나드는 투병 그 생활 속에서 깨달은 중요한 진리는 오직 한 가지, 성령이었습니다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의지해야 할 뿐이 성령님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어, 무엇이 나의 진정한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확인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자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제자들이 몰려들어서요 부활하신 주님 앞으로 그리고는 제자들이 주님께 막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지금입니까? 예수님께 제자들은 끈질기게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그거였거든요. 예수님이 어쩌면 이스라엘 나라를 해방시키고 그, 회복시키는 메시아로서 그렇게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 질문이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질문을 듣고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일종 동문서답처럼 이 말씀을 하셨죠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다 너희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오직 성령이 오직 성령님이십니다 때문에 바울인 어디를 가든지 바로 이 점을 확인했어요 뭘 확인했느냐 자, 바울이 1차 2차 3차 그 소아시아 지역을 전도를 쭉 성교 유행을 하면서 많은 교회를 세웠죠 그 교회 중에 소아시아 교회 중에서 에베소 교회가 좀 특별한 교회였는데 그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얼마 있다가 다시 그 에베소 교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에베소 교회 현장을 찾았는데 바로 그곳에 도착한 사도바울이 제일 먼저 그 에베소 교인들에게 뭐라고 물은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9장 1절과 2절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가, 너희가 믿을 때에,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을 받았느냐 성도님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셨어요? 세례는 받으셨어요? 직분은 뭐예요? 성경은 좀 읽으셨어요? 이걸 묻지 않았습니다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당신이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참더 중요한 것은 이 질문을 누구에게 했는가라는 것인데요 너희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이미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십자가 사건을 믿는 자들입니다 그리고는 본문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 그렇죠 그들에게 물은 듯그 당사자는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지도자들에게 성령 받았습니까? 믿을 때 성령 받았습니까? 그랬거든요 그때 그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 무슨 말인가 하니까 어떤 대답입니까? 사도행전 19장 2절에 아니요,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해노라 이 대답을 합니다 성령님이 누구세요? 이 말입니다 무슨 말씀하세요? 이 대답을 합니다 이런 저들에게 바울이 재차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요 당신 무슨 세례 받았어? 요한의 세례 받았어요 물 세례 받았어요 이 대답을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네. 그러면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이어갑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내 뒤에 오신 그이라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자인데 내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물이 아니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자가 주님이시다 주님이시다 네. 여러분 그렇다면 요한의 세례가 있고 예수의 세례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의 물세례가 있는가 하면 예수의 성령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세례는 무엇이고 성령의로의 세례는 무엇인가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요한의 세례 물세례는 그야말로 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 다그 세례를 다 받았죠 이 세례는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기도 하고 예수 글소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중요한 의식이기도 하죠 그 세례 후에 우리는 새날교회의 공동체의 원이 되고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도 되고 목사도 되고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여한이 강조하고 바울도 강조하는 점은 이겁니다 그물 세례가 끝이 아니라는 것 그물 세례가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물 세례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성령의 세례가 있다 바로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세례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여러분 성령의 사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첫 번째가 뭐냐? 예수를 믿게 하는 사역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는 사역, 성령의 가장 중요한 사역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다 같이 읽읍시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수없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9절도 또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그리스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의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의 영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리스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전체적으로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믿게 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 바로 이 사역이 요한의 세례 물세례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러므로 아, 나도 믿어야 되겠다 나도 세날 위해서 세례를 받아야 되겠다 아, 나도 직본받았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미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또 하나의 사역이 있어요 이것만 알면 안 돼요 그것은 믿는 자로 하여금 세상에 나아가 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댐의 군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댐의 군능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사역이 두 번째 성령의 사역인 것입니다 바로 이입니다 사역이 성령으로의 세례와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역을 성경에 보면 불, 권능, 능력, 충만이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같이 쓰곤 합니다 불세례, 불받으세요, 능력받으세요, 충만하세요 권능으로 두딪혀주세요 이게 다 뭘로 연결됐냐?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으로 연결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령 세례와 같은 뜻으로 쓰인 이 하나님 말씀 몇 구절, 어, 우리 같이 한 번, 어, 선포하면서 읽으면 좋겠어요. 시작.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볼치하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자저 말씀 보세요 첫 번째 마태음 3장 11절에 그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신다 바로 이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함을 말합니다 오직 성령에 마시면저때이 성령은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는 성령님이라기보다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성령 세례와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볼자다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이 성령을 보낼 텐데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예루살렘에서 머물러라 그때 이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기다렸던 성령이 성령에 충만한 성령 세례인 것입니다 술차지 마세요 세상에 취하지 마세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세요 성령 세례 가운데 있으세요 충만함 가운데 거하세요 라는 말씀이다 성령 세례와 충만함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저 말씀을 받은 자들은 이미 예수 믿는 자들입니다 그런 저들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으로 충만해라 그러십니다 여기에서 성령은 예수 믿게 하시는 성령이 아니라 확실히 믿고 분명히 믿고 증인되고 세역자 되고 세상에 짓눌리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 자녀 됨에 당당한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밀어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사도가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확인한 것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을 받았느냐가 아니라 성령으로의 세례를 받았는지 확인한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 질문은 오늘 나에게도 유효합니다 믿는 나는 과연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사는가?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고 사는다. 혹시 물 세례로 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진정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찬송가 302장이 생각났어요. 찬송가 302장이 어떤 가사가 있는가 하면 삼절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그냥 에, 거기서 총장 총장 한다는 거예요 큰 바다 더 깊은 은혜 바다가 있는데 더 깊은 영적 새가 있는데 그거는 무서워서 안 들어가려고 그러고 몰라서 안 들어가고 다 얕은 얕은 데서 조마조마하고 조그만 세상에 두리면 오니까 그냥 막 전전긍긍하고 이런 상태라는 거예요 근데 3절과 4절 가사에 보면 이런 게 있죠 어, 자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큰 은혜 바다 향해 내눈를쳐 망망한 바다 은덕을 떠나 장파에 배띄워내주 예수의 은혜로 바다로 지금, 가, 지금 멜로디가 안 됩니다 막 들어가라 은혜의 바다 막 들어가라는 거이두 가지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물세례만 경험하고 나 교회 등록했어 나 세례받았어 나 직분 받았어 요 정도 수준으로 살고 있으면 바로 삶들 가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너희들은 그걸 위해서 성령 보내 하 부분이 아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다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두렵지도 아니하고 알렐루야 더 깊은 은혜도 맛보고 영적 세계도 맛보고 알렐루야 그 일을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 일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성령 세례는 선택 조건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누구는 받고 누구는안 받고 될게 아니에요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우리에게 정말 강조되어야 됩니다 왜냐? 바로 그것이 성도의 영적 능력과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은 있는데 그리스의 생명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성도가 있어요 제가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종합병원에 큰 병원에 가면 중환자실이 있잖아요 그 중환자실에 가면 산소호흡기 끼고 링거액을 맞으면서 누워있는 중환자들을 볼수 있을 거예요 저들 살아있어요 죽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힘들어서 자기 힘으로 할수 없어서 산소 호흡기 의지하고 스스로 음식을 섭취할 수 없어서 수행 맞으면서 겨우 겨우 연명합니다 자 우리도 꼭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생명은 있어요 그런데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도 누가 떠먹어 줘야 되고 기도하자 그것도 누가 끌어 줘야 되고 자기는 마치 중환자처럼 그냥,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아!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는 성도가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무런 능력을 나타내지 못한다면 그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과 함께 능력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생명도 받으시고 능력도 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추원합니다 우리는 생명과 능력을 동시에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세를 받아요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돼. 그런데 우리 성도들의 어떤 좀 선입관이 있는가 하면, 아, 성령 충만은 내 체질이 아니야. 여러분, 이거 체질이 아닙니다, 이건. 자기 기호가 아니에요. 왜? 성령 충만이 왜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체질 따지고, 내 기호 따지고, 아, 나 그거 성령 충만하면 막 그냥 좀 요란스러운 성도처럼 그렇게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 성령세를 이렇게 거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성령 세례 받아야 되고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 여러분, 꼭, 여러분 계속 새기세요. 아직까지 성령 충만 받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존 웨슬리가 이 성령을 체험하고 영국교회에 그 성령 운동을 막 일으킬 그때에 그존 웨슬리가 영국의 유명한 대학 옥스포드 대학을 나왔거든요 그 옥스포드 대학에서 교수들이 그를 불렀어요 왜 불렀느냐? 이존 웨슬리가 벌이고 있는 이 성령 운동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언가 그걸 듣기 위해서 그래서 이존 웨슬리는 모교에 찾아가서 옥스포드 지성인들이 모인 그 옥스포드 교수들 앞자리에서 모인 자리에서 성령 충만을 받으세요 라는 점으로 말씀을 지냈는데 지성인인 자기들 앞에서 이런 제목은 곤란하다고 난감해하는 최고의 스학들에게 존 웨슬리는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예수님과 함께 먹었고 자신들의 눈으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예루살렘에 머물려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렸고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다음 전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와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일시에 3천명이 세례를 받고 5천명이 믿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옥스포드 교수님 여러분은 예수님 직접 만났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식사했습니까? 예수님의 기적을 직접 보기라도 했나요?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함께 먹고 기적을 목격했던 제자들도 성령이 임하여 권능을 받은 다음에야 나가서 영혼을 건질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여러분이야말로 반드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웨슬리의 설교를 들은 교수는 다 깨어졌어요 그옥스퍼드 대학에 성령 운동과 영적 대가성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영국 교회가 부흥했어요 영국이 구원 받는 역사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성령 충만을 갈망하는 이들 가운데 빚어지는 오해가 있는데 그 중에 자신은 성령 충만 받기를 간절히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안 주시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 정말 오해죠 한 아, 목사님 저도 성령 충만 받고 싶어요 하지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 안 주시는데 어떡해요 하나님 안 주세요 하나님 안 주세요 그럽니다 자, 여기서 우리 먼저 오해하지 않을 사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그것이 우리에게 정말 놀랍고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있어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에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 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분명히 알수 있습니다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실제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그것을 알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사람 그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지요 그건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주심으로 내 죄가 사함받았어요 그렇게 믿어지는 역사가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뿐입니까? 하, 하, 내가 이렇게 살면 되겠나?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지? 이 성령의 근심이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하, 내가 하나님 일좀더 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일을 하고픈 그 열정이 일어나는 일 여러분 누가 하는 겁니까? 성령님이 그거 하시는 거예요 나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코로나가 심해져도 나 예배 안 빠질 거야 나 예배 더 집중해야 드릴 거야 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할 텐데 하저 아, 양반 좀더 용서하고 사랑하고 품어야 될 텐데 흥금생활 11조도 좀 분명히 하고 내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전도도 좀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다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하시는 성령의 역사예요 빌리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감동 그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자꾸 마음에 끌려 기도하고 싶어 전도도 나 하고 싶단 말이야 예배 드려야지 예배 드려야지 성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픈 소원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의 감동을 절대로 외면하지 마시고 무시하지 마시고 거역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의 감동을 한번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또 무시하고 그럼 거역하는 거예요 거역하면 성령의 역사가 사라져버립니다 그게 성령이 소멸되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 겨울에, 한 겨울에, 불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냉방에서 잔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릴 때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차디찬 냉방. 엄청나게 불편하죠? 예. 그런 경험 아마 다시 하고 싶지 않을 겁니다. 영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냉방이 있을 수 있다. 뭐가 있을 수 있다? 냉방. 성령의 역사심 무시하고 성령의 감동 무시하고 성령의 임재 증거도 없이 산다면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에 우리 영혼이 냉방이 되어버립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끔찍한 것이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내 마음에 성령의 감동과 임재가 떠나는 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은데 어떤 때는 하나님이 잘 믿기지가 않고 하나님이 과연 지금도 살아계시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아? 막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임재와 감동이 떠나간 현상이거든. 내 영혼의 지금 냉방이 지금 온 거예요,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기도도 안 돼. 기도 자리가 불편해. 기도가 부담스러워.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도 믿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소원도 안 생기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도 없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열기가 내 마음에서 떠난 거예요. 영적으로 냉방된 거예요. 이 성령의 열기가 내 안에서 사라지고 영적인 냉방 상태가 되어가면요 정말 나도 믿을 수 없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냐? 어떤 때는 말로 할수 없는 두려움이 막 생겨요 짜증은 말할 것도 없고 열기가올라오고 작은 유혹에도 쉽게 쉽게 무너져요 내삶에막 쓰레기 같은 것들로 채워진단 말이에요 성령의 열기가 여러분 안에 살아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중생께 하신 성령을 받았지만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왜 성령 세례가 필요합니까?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까? 이 열기가 살아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아멘! 이 열기가 점점 살아 있으면 더하나님 마음에 감동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소원들이 일어나게 되고 예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세례도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보면요 저는 믿어요 꾸준하게 기도하는 그 어느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으면 그 가정은 영적 열기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요 가정 주여! 라고 부르신다는 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가정에 그 가정은 영적으로 완전 냉방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라도 깨어 있어야 돼요 한 사람이라도 깨어야 된다고요 네. 오늘 우리 간정한 우리 집사님과 딸 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집회 또 우리 또 알파도 우리 청년 참여하고 그러면서 기도실에서 계속 기도의 불이 지펴지니까 성령의 열기가 거기서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냉방이었던 인생들 말도 안 하고 집에 가면 완전 다 우울 보도록 살았다잖아요 6시간, 7시간, 8시간, 9시간 게임했던 그 딸이잖아요 근데 이 우리 교사 한달 만에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면 중독도 막 풀어지고, 너무 한달 만에 너무 놀랍게 우리 삶이 변화되었다고. 이 변화의 비밀이 바로 성령 세례의 역사이고, 성령 충만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강조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마라! 세상 끝에 끌떡거리지 말고, 하나님 관심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세 날기한 선택 상이 아니에요. 이 성령의 웨이브, 성령의 파도를 우리 세 날기 함께 탈 때, 성령님이 주시는 많은 혜택과 변화들을 우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 나는 그런 체질 아니어서 우산 쫙 펴고 성령과 관계 없이 성령이 뭐야 그렇게 살면 자기만 손해예요. 자기만 손해. 영적 냉방 상태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직분은 가지고 있어요. 교회 등록은 돼 있어요. 그저 얕은 물가에서. 얕은 물가서 찰싹 끓이는 바도 보고 아이고 놀래라 아이고 놀래라 조금만 뭔가 오면 아이고 아이고 교회 가서는 안 되겠네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두 가지만 먼저 오늘 좀 소개하고 싶어요 여러분 회개입니다 함따라 회개하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꾼다는 거거든요 마음을 바꾼다 무엇에 서 마음을 바꾸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세요 그리스에 도 대해서 마음을 바꾸세요 죄에 대해서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무시하고 살던 자들이 하나님 인식하는 거예요 그리스가 누구야? 그러던 사람이 주님이 누구신가 마음을 바꾸는 거죠 죄에 대해서 그냥 무방비하게 살았어요 아니야 이거 맞나? 내가 이렇게 사선 되겠나? 이게 회계인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에게 성령의 세례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새날교회에 예배 참석하시고 우리 성도들은 계속해서 마음이 바꾸어지는 회계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바꾸어지고 주님에 대해서도 마음이 바뀌어지고 죄에 대해서도 마음이 바꾸어지고 죄를 만족해 하던 내 삶의 태도에서 자꾸 죄가 미워지고 죄를 버려야지 버려야지 그런 갈망들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기도자리에 앉으면 회개기도 터지고 아멘 이러면 뭐냐 하나님과 나사에 이 가로막는 것이 죄잖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것이 죄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린 회개 늘 의식하고 회개하시고 또 회개하고 나가면 성령 세례 문이 열려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라납시다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해요 성령 충만의 약속을 진정으로 믿고 구하는 겁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누구에게? 구하는 자에게 이 구한다라는 것은 아이고 내가 한번 구해볼까? 이게 아니에요 강렬한 열망 강렬한 열망 이사야 44장 3절에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준다 이 성령과 강계 있거든요 목이 마른 목이 헐떡은다 목마른 자가 물, 물, 물, 물 주세요 물 주세요 하듯이 목마른 자에게 주겠다 바짝 마른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하겠다 내 영혼이 너무 말랐어 내 영혼이 지금 냉방이에요 하나님 좀 채워주세요 하나님 저 은혜를 좀 주세요 이런 자에게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히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런 많은 사람이 목이 말하면 물물물물물물물좀 줘요 물좀 줘요. 줘요 그러잖아요 막세 포도 물물물 물, 물 하듯이 우리의 심령이 어제 성령님 성령님 성령님 칼과 고 찾을 때에 메마른 땅에 하나님께서 시내가 흐르게 하고 물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구하면 주신다는 이 약속을 의심하지 마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우리 새날교회는 성령님 의식하고 성령 임재를 구하고 아멘 성령님 의지하고 오늘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누구 만납니다 함께 해주세요 아멘 성령님을 의식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우리 새날개의 계속 훈련해 나가야 됩니다 예, 이게 뭐 조금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어요 성령님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랑가는삶 정말 우리 새날개의 성도에 생활화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신자로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직분자로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그런데 내 삶의 현장에서 자녀됨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아요 계속 실패하고 넘어져 세상과 제 사탄의 판판이 넘어져 얕은 물가에서 저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게 목간에 같은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 나약한 성도라 주님은 우리가 구원 받은 자로 교회 다니는 자로 머물면서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은 자 신앙의 힘과 능력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 제자들과 같이 그토록 그럴듯하게 자신을 위장하고 있지만 성령에 대한 체험도 없고 성령에 대한 역사도 모르고 성령의 감동도 없이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도 못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의 세례로 만족하지 마세요 물 세례로 만족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더큰 영광 보기를 축복합니다 더큰 영광 가운데 나가기를 바랍니다 성령 세례 자리까지 나가야 돼요 이래가 1회, 아니에요 계속해서 새롭게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새롭게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어요 바흥기도도 유익하고요 하나님 말씀들을때 성령 세례가 성령 충만히 임하기도 합니다 그 방법은 제가 금년 성령 집회 때 계속 강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뭐냐 하, 유한의 세례로 만족하지 말자 더큰 영광 깊은 바다 망망한데 배노 자신있게 저어나가서 울테면 오바라 주 예수의 은혜로 이겨내리라 주 예수의 은혜로 극복하리라 그래서 세상 속에서도 할렐루야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세요 갈망하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번 사냥하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이마에나 코드 빨리 좀 잡아주세요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상하고 깨어져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시들은 내영 살리소서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이땅 고치소서 죄악의 어둠 속 헤매는 우이 태워주소서 성령의 바람 성령의 불로 헛된 마음 태우소서 갈망하며 찬양합니다 이마소서 이마소서 성령하 결혼 성령이여 성령이여 우리 한번 더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삼아도 깨어줘 지친 나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하아 <목소리도> 환의 물세례로 만족하지 않겠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게 하소서 성령 충만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받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삼청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